안녕하세요 그동안 제가 잘 먹지 못해서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로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 요즘 제가 야식도 맨날 먹고 식욕이 다시 돌아와서 그냥 요즘 엄청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12시 13분인데 지금 좀 출출해서 라면을 먹으려다가 먹방을 찍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먹방이나 뭐 다른 컨텐츠들도 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보게 됐어요 <웃음> 그래서 오늘 무슨 라면을 먹을 거냐면 짜잔 어, 저는 되게 매운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라면도 항상 매운 것만 먹어요 그래서 너구리 매운맛 앵그리 너구리랑 불닭볶음면 저 이거 정말 매일매일 먹을 정도로 엄청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 라면을 먹기 전에 해야 할게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거 짠! <웃음> 바로 이 기분전환인데요 야식을 먹을 때 다음날 내 상태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야식을 먹기 전이나 후에 이걸 먹어요 특히 다음날 촬영이나 일정이 있을 때꼭 이게 20호가 들어있는데 저는 꼭 이걸 아침저녁으로 챙겨 먹어요 뭔가 카메라에 더 예뻐 보이게 나오는 것 같아서 <웃음> 영상 찍을 때는 카메라에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원래 제가 둔해에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았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을 많이 찍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 얼굴 라인에 신경 쓰게 됐어요 사실 저만 아는 정도일 수 있겠지만 뭔가 보면은 살쪄 보이고 묘하게 못생겨 보이거든요 <웃음> 진짜 못생겨 보여요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이거를 못사둬서 쟁여주지 못하는 날에는 막 엄청 불안해요. 그래서 촬영 전날 밤과 촬영 당일 아침 이렇게 먹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생활 약속이란 데가 주변에 언니나 동생들이 촬영 전에 먹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여기 생활 약속 브랜드 모델이 한예슬님이더라고요. 너무 예쁘잖아요. 뭔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제 주변에서는 기분전환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먹고 멈추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진짜 진짜 많았어요. 정말 주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먹는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이걸 깜빡하고 안 먹은 날에는 막 불안해요. 생기게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로도 이, 이, 이 기분전환을 먹기 시작했다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최애템이 돼버려가지고 특히 저는 중요한 촬영 날이나 뭐 다음날 중요한 예뻐보여 야 하는 날이나 오늘같이 전날 밤에 짠 음식을 먹었으면은 밤에 꼭이 제품을 먹고 자요 필수에요 필수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나 뭔가 미묘하게 예뻐진 행복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유튜버는 초반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여러분, 기분 전환 한포 하세요. 사랑해. 자, <웃음> 아, 그럼 라면을 먹기 전에 한 포를 빨리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붙지 않을 거야. 이 점선에 따라 뜯어주세요. 그리고 물과 함께. 귀엽죠, 물? 엄청 조그마해요. 제 주먹만 해요. 음. <웃음> 근데 이 맛도 진짜 고소하고 괜찮아요 저는 약간 환 같은 맛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호박 가루 호박 맛 같은 게 나거든요 맛있어요 <웃음> 이제 라면을 조리하러 가볼까요? 자 먼저 정수기로 물을 받아줍니다 너무 시끄럽다 물을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뭐를 먼저 넣으시나요? 저는 다시마, 다시마를 먼저 우려내야 돼요. 그리고 분말 스프 넣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자 그리고 바로 이 미역과 오뎅이 담겨있는 스프컬 닭고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제 빨리 면발을 올렸습니다 맛있겠다 짜잔 지금은 별로 안 보지만 옛날 먹방 고인물로서 약간 먹방보도로 이렇게 안들어가는데 어떤가요? <웃음> 안녕하세요 입짧은 클림입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국물을 엎질렀어요 이렇게 용케 안 떨어뜨리고 버텼어요 저 원래 뜨거우면 막 집어 던지거든요? 절대 다시 끓일 수 없어 하면서 깔끔하게 보기 좋게 닦았습니다 뿔기 전에 빨리 먹겠습니다 <웃음> 벌써 불것 같아 요즘 나온 이렇게 너구리에는 귀여운 너구리가 있어요 귀여워 롯데월드 너구리랑 너무 닮았어요 근데 먹방 하시는 분들 원래 이렇게 낮, 낮게 먹... 아? 되게 불편하다 지금 타닥타닥 하는 소리는 토리가 저기 옆에서 간식을 먹는 소리입니다 말라깽이의 먹방 시작 보통 너구리보다 매워서 좋아요 약간 신라면보다 살짝 더 매운 정도? 아 먹기 진짜 불편하다 먹방 보면은 이렇게 약간 많이씩 먹던데 도전! <웃음> 먹방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먹으시면서 닦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먹으니까 다 묻는다 여기 턱에 아 원래 물 많이 먹으면 많이 못 먹는데 저는 한동안 원래 거의 밥을 하루에 한끼 먹을까 말까 한창 살 빠졌을 때 그랬어요 근데 다시 식욕을 되찾고 하루에 두끼 이상 은 먹고 되게 많이 먹어요 꼭아식을 먹고 제가 살찌면 얼굴살이 찐 체질이라 많이 안 먹으려고 또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나름 안 지워지는 입술 바르고 먹었는데 <웃음> 입술 한쪽 다 지워졌네요 <웃음> 오 벌써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다 먹기 과연 흠 <웃음> 음 맛있어요 매우니까 더 맛있어 이번엔 이 롯데월드 너구리랑 같이 먹을게요 미역이랑 저는 사실 이 미역 잘안 먹거든요 원래 근데 이걸 먹으시는 분들 위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바다의 입맛. 일단 너구리는 클리어 했고요. 이렇게 앞에 치워두고. 자, 이제 불닭볶음면. 오, 어, 약간 떡졌다, 벌써. 너무 떡져서 물좀 부을게요. 물을 많이 담아왔는데도 떡졌네. 매울 것 같아. 사실 이렇게 두 개는 잘안 먹거든요 매운 거 매운 거잘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것도 이렇게 가득가득 담고 먹을게요 뭔가 이 라면 한 봉지는 약간 한 5%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작은 컵이랑 같이 먹으면 은 배부르게 딱 맞아요 오! 거의 다 먹었어요 한, 한 다섯 젓가락이면 다 먹네요 아나 이거 편집할 때 어떡하지?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불닭볶음면도 이렇게 불닭볶음면도 클리어했습니다 잘 먹었죠? 국물까지는 제가 이거 못 먹겠고 이렇게 물좀 하나 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 매운 거두개 먹으니까 진짜 배워요 불닭볶음면과 너구리 매운맛을 먹어봤습니다 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될 수도 있는 먹방인데요 엄청 뭔가 부끄럽네요 제가 워낙 양도 그렇게 많지, 많은 편도 아니고 그렇게 시원하고 먹음직스러운 먹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열심히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이제 편안하게 웃으면서 잘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아 지금 귀찮아